이에 서 2부 타원형 칼질 하는 걸 시범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서는 45도 칼질로 해가지고 이원에서 여기에 붙어 있는 면이, 옆에 있는 면이 한 장으로 붙였듯이, 한 장으로 붙인 것처럼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는 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작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연습을 하면은 자,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장악하게, 면이, 면이 장악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작은, 작은 필링대로 이와 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과 이것이 한 장이 될수 있도록 드라이기를 잡아가지고 눌러준다고.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전체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처럼 칼을 여기에 이 면에다가 이 면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이 커튼에 끼워가지고. 이와 같이, 음, 칼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드라이기를 가지고, 이렇게, 어, 장화되는 방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걸 눕혔을 때는, 밑에는 이런 식으로 칼질을 해주고, 위에는, 뭐, 90도 칼질로 해도 되겠죠. 이상으로 타원형 타원형을 일부 일부로 마치겠습니다.